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OW 아파트의 현장이 아니라 4개발로 돈 버는 최고봉을 보고 있습니다. 19년 3월 거래되었습니다. 대지 62평 단독주택 40억 받았습니다. 19년 4월 토지 63평 매매 21억 4 5 0 0만원토지 330평 매매금액 111억 7천만원 보상받았습니다. 이것이 재개발의 최고보금. 엄청난 금액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은 어떻게 해서 뒤쪽으로도 실제 땅들이 지금 매매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확한 내용은 아직 들은 바는 없는데 재개발 아파트를 짓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전면 도로를 물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도 메리트가 있을까 합니다. 그리고 수송무 중에서도 사실 지산동 쪽으로 해서 재개발로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음 여기 보시면 지상 교회 쪽으로 해서 일부 거래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 봤을 때, 큰아파트든 아닌 것 같고, 음, 스텔 정도의 형태로 짓지 않을까 해서 땅을 사 모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짓고 있는 곳은 땅을 모으는 것은 대자나 아파트, 차 뒤쪽에, 하동 쪽에 해서 지금 일부 매매 거래가 되고 복상이 나왔고요. 단지는 한 선 정도 될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땅이 여기가 낫기 때문에. 이왕 보는 김에 파동 21년 실전 매매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39평에 3 5 5 0 0만원 41평에 37,000만원. 51평에 5 0 0만원 49평에 9 5 0 0만원다가구 주택입니다. 41평에 5억 0천만원 보통 2층 단독주택이나 1층 단독주택보다 다가구 주택을 조금 더 금액을 높게 책정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생각했는 만큼 파동은 재개발로 해서 큰 돈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워낙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이 돈을 주고 파동에 들어와서 혜택을 사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재개발 때문에 대부분 혜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다음은 문구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중심이라고 해도 많지 않을 만큼 만을 땅. 실제 매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1년 3월 71평 2층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그냥 일반 오래된 주택입니다. 도로도 마찬가지로 도로 해서 약 4가 정도 또 나와있는 땅은 토지 5평이 1억을 이유가 있어서 거래가 됐겠죠. 그년 토지 한평에 720만 원. 우리도 예전에는 금액책전이 많이 하나 놨는 어오자 이제 재건축으로 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 52평에 9억 9천만 원. 19평에 2억 7천만 원. 19, 31평에 1억 4천6백만원. 여기 도로는 거의 거의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3에다 27평 9천만원. 4, 1평 9천만원. 호지 6평에 1천4백만원서 샀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가격으로 따지면 평당 뭐5 0 0만원다 기본적으로 1천만원까지. 근데 그때는 뭐 이런 토지는 사실상 필요 없는 토지입니다. 주택으로 우리가 평당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60평, 7 0평에 뭐 평당 얼마라고 토지는 토지 필요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반영될 필요도 없죠. 거의 2020년, 21년이 아니라 19년대에 대부분 여기에 재개발로 해서 보상이 되었습니다. 29평, 6억 5천만원 단독 주택이고요. 은자의 21년 거래된 주택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속집입니다. 30평에 6억 22평에 3억 8천 27평에 4억 9천 대부분 2층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 지역이죠. 블록인데 8m 도로 쪽에서는 그나마 41평에 9억 4천 19년도 24평에 3억천 정도 생각만큼 엄청 비싸게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따져다 보면 3개 달러에서 보상받는 금액이 월등하게 높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20년 3월달 6평에 4천2 0 0 21평에 2억 11년 3월 하나 거래가 됐네요. 21평에 47억, 이 같은 경우는 4천 다가구 주택입니다. 21년도 근저에 거래됐는 게 22평에 4억 5천, 대부분 21년에는 많이 거래가 안됐습니다. 31평에 2억 9천 8백, 0 1천 2 2천 2천. 이니까,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제, 대구의 중지라고 해도, 많이 아닌 국내인데, 가격은 비싸지않고요방제 네, 상업지, 보겠습니다. 장가형 건물 같은 경우는 24평에 9억, 26평에 11억, 72평에 10억, 용인 같은 경우도 사실상 따져보면 도로가 좁습니다. 기본 3m 겨우 안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물가치로는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도로를 최소 6m 이상, 8 m 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의 도로를 물어줘야 향후 메리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쪽으로 는 해서 상업용 건물들이 많 21년 15평에 23억 생각해로 엄청 많이 들이거든요. 금액이 높네요. 20년 18평에 23억 21평에 6억5천 19평에 12억 56평에 73억 30평에 65억 39평에 80억 아무래도 반야월 북쪽보다는 남쪽보다는 북쪽지위에 상권이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상용시설에 건물들이 비싸게 거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주택으로 봤을 때는 20여평에 76,500억 연하게 차이가 나죠. 숙박시설 모텔입니다. 109평에 23억. 상업시설과 2층,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그리고 모텔 숙박시설은 거래되는 금액 자체가 물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상권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일반 주택보다는 상가주택이나 상업용 시설의 대도로변에 어떤 상가 형태를 구매하시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가격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구매하시기가 힘든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8m 정도 10m 정도의 상가주택이나 아니면 통상가를 구매하시는 게 가지고 보면 건축비용은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 상값 때문에 너무 비싸게 를할 수도 있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정 주역에 특히 가열주역까지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오지만은 상가주택 이라든지 일반통상가 같은 경우는 대출이 80%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런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지금 집 옆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 집을 뭐 팔아야 되냐, 아니면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 문의가 옵니다. 근데 아파트를 짓다고,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상권이 없다면 아무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에 상권이 없다면 아파트를 짓는 동안 의 장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봐야 되죠. 저녁에 가거나 낮에 봐도 아파트 짓는 쪽의 상권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나마 입구 쪽에 상권이 살아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센서를 쳐놓고 거의 사람도 많이 다지지 않지만은 유동인구도 코로나 때문에 없지만은 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입구 쪽이 아니가 아니고 활성화가 된 곳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팔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중부 쪽으로 해서 상용 업 시설이나, 어, 구주택 주택,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3월달, 36평, 단독주택입니다. 도로는 거의 속도로 개념에서 사람만 다닐 수고 이쪽 도로는 8m 정도 36평에 12억 정도입니다. 21년 상용 건물 같은 경우, 39평, 13억 6천. 수박시설입니다. 198평에 69억 40평에 2억 4천 5억 같은 경우는 거의 속집이죠. 뒤에서 앞에서 누가 사주지 않으면 일부러 누가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판다고 사려고 하면 그냥 바로 파시는 게 좋습니다. 그지도 따지지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재개발이 들어가면 또 가격은 2배, 세배가될 수가 있죠. 그때까지 기다리시거나 기다리시거나는 본인의 판단에서 그런건데 요번에 재개발이 끝나면 대부분 재개발 위기는 10년이나 15년 뒤에나 다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은 아파트 때문에 미분양이 속출할 수 있고 이삭죽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상권 자체는 아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21년에 거래가, 공구도 활발하게 좀 많이 되었네요. 81평, 상업용 건물이 83억, 상업용 95평 40억. 대도로변 기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당 계산은, 다시 남기면 그렇죠 2 7평1 1억 대부분 1하9년2고2 0년도의 거래가 엄청 활발하게 됐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2 2 1년지9평 23억 59평 23억 59평 23억 5평2억2억5평5 9 3년9평2 2 9평2 3 9 3 9 8m 도로입니다. 66평에 12여 이렇게 지금 아파트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오피스텔 규모로 해서 한골목에좀 일부 매입을 해서 거래되었습니다. 대구역으로 해서 역세권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실제 일반인들이 거래된 것이 많이 없고 재건축으로 해서 재개발로 해서 거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 보상이 어찌 나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평에 2억 9천, 31평에 6억, 44평에 4억, 20평에 2억, 37평에 4억, 44평의 사업 생각으로 뭐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된 것 같습니다. 4 4평에 5, 18평의 사업, 3 8평에 3억, 38평이 7억 받았네요. 5평이 1 0평3평억1 워낙 이 뒤쪽으로 낙후동, 낙후된 곳이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해도 금액대는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뭐, 재개발로 해서 엄청나게 수익이 발생되지도 않은 것 같고. 20평에 1억, 18평에 6억, 15평에 5억, 11평에 11억, 17평에 서 43평에 5 여기 지금 놓아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8m 정도, 8m 정도, 8m, 8m 되겠다. 솔직 이쪽 도로는 거의 밑에가 없는 도로입쪽 도로. 8평에 4억, 7평에 3호 25평에 5 이 정도로 해서 중구 재개발 보상권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확인을 한번 하였고요. 실제 2021년도에 된 매물도 한 번씩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재개발로 해서 보상을 받은 분과 실제 개인적으로 거래가 된 부분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런 호환기에 재개발로 해서 보상이 나온다면 충분히 정유를 해서 처음에 본 화면처럼 해서 최고봉을 찍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보상을 잘 체결해서 오늘 볼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되고요. 흥리동 같은 경우는 실제 보면 21년도 거래가 회복 좀 됐습니다. 이지3른평에 지십억, 칠천오백만원. 흥리동 워낙 나쁘던 곳이죠. 근데 지금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21년 20평에 2억, 54평에 2억 7천, 35평에 2억, 48평에 2억, 31평에 2억 8천, 29평에 2억 9천. 생각해로 거래가 많이 되었죠. 1동 같은 경우도 달성공원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뭐,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확률도 있지만, 은 없을 확률도 있습니다. 구석구석 지금 땅을 사모으고는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얘기 나오는 게 아직 없어요. 현자 근데 생각외로 2021년도에 거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31평에 이어 20년도에도 거래가 많이 되었지만 1 1년도에도그외로 거래가 많이 39평이 그락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거래가 돼서 짓는 것이맞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평이프로지고 뒤쪽으로도 해서 재개발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워낙 이제 뭐 보상금액이 안 든다고 해서 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거래가 조금 되는 것들은 눈에 보입니다. 2020년도에 다 거래가 되었네요. 48평에 4억, 38평에 3억 7천, 21년도 38평에 3억, 25평에 7억, 23평에 5억, 57평, 25평에 3억, 저쪽이 그나마 조금 가격대가 낮은 것 같고 이쪽으로 해서 지금 재개발 말이 나오는 <웃음> 부분이었으니까 금액대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중구를 보고 서구를 보고 같이 쭉 이래 보게 되는데 실제 가격치가 많지 않아요. 한도유보라 같은 경우 지금 뭐 말이 많은데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는습니다 보상이. 42평에 2억 8 0 0 2억 984만 원이죠 3 7평에 1억 5 0 0원 41평에 3억 53평에 4억 11평에 3억 9천 원 이동 자체가 그래서 가는지는 몰라도 뭐 여기 알바끼를 해서 제대로 돈을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없는 것 같고 이 금액도 잘 받아서 근자에 그나마 거래가 돼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아 여기서는 대박을 치지는 못했네요.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조금 기회는 잡아야 됩니다. 백화도 <목소리도> 높고 <높다> 향후 입주시기가 되면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2020년에 대부분 거래가 되었습니다. 30평에 2 0 6 9 50평에 7억 그리고 뒤쪽에 다가오주택이 몇채가 있던데 28평에 20평에 3 0평 31평에 그쪽으로는 대부분 단독주택이 많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대부분 2층 상가주택이네요. 초란 상가주택입니다. 근데 가격은, 그만치가 않 40평에 2억 7천. 집이 쌀 겁니다. 33평에. 이의뭐 천만원 가깝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속집은 의미가 없거든요. 8메달을 물어줘야 되는데 42평에 3억 7천 19년도, 20년도 거래된 금액들입니면 실제 21년도 가장 끈접하게 거래된 금액을 보겠습니다. 133평에 12억 46평에 2 3 0 0 57평에 3억 7백 45평에 3억 1,000 제가 이쪽으로 매물을 몇 개를 받았는데 실제 거래되는 금액에 관계없이 의문이 없는 금액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팔아달라 하는 건지 간을 본다는 건지 뭐 이해가 안 돼서 추가가 나왔는데 평당 1300, 1500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실거래를 보고 얘기를 하는건지 아니면 뭐복동방을 가서 얘기를 잘못 들었는건지 정확하게 부동산에 가시면 데이터가 다 있는데 왜 그렇게 내놓는건지 그거는 뭐 재개발하는 분들한테 시행한테 얘기를 해서 보상을 더 많이 받는게안 맞겠습니까? 1300, 1500 금액은 그래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물론 평리동 12m 2차선 도로변이라든지 10m,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틀리죠 현재 보는 것처럼 해서 평리동은 상업지역이 대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거의 이제 모텔이 많았기 때문에 모텔 위주와 식당 위주가 많았기 때문에 넓게 퍼져 있고, 이쪽에는 동네가 좀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지 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름 상업지역 그렇다면 상업지역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거래되었습니다 114평에 24억 19년 거래되는 37평에 26억 건물이네요. 150평에 24억. 주택입니다. 79평에 8억. 164평에 52억. 79평에. 아직까지도 평이되면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가격대를 보면. 그런데 이게 19년 20년도에 가격이. 지금 매물이 이쪽으로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트 바람 때문에 지식들이 높아졌습니다. 수준들이. 부동산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20년도 261평에 60억. 439평에 75억. 독집이네요. 45평에 3억 8천. 이 정도로는 상업적이라 해도 사실상 여 도로 메인인데 대도로변 역할을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해서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지을 수도 없고 상업용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물론 지을 수 있다면 아파트 대단지 앞에는 학원 개념으로 좀 그리고 이쪽 도로가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장통 도로인데 시장통에서도 실제 여기는 3종 주거지역이고요. 이쪽으로 2종 주거지역. 얼마든지 재개발 충분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글상 와서 직접 보시면 대부분 2층 상가들이 많아요. 2층 단독주택보다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보상금액이 좀안 맞나, 맞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행 쪽에서도. 그리고 뭐, 들어가 있는 세입자분들, 주비 부분도 많지가 않다. 하는데, 2021년도를 보겠습니다. 37평, 3억, 1900. 37평, 4억, 19평, 3억, 4500. 19평, 4400. 7평, 5100. 27평에 3억. 속집에 쓸없는 집인데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뭘 사실때는, 구매를 하실때는 주택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기본 6m 이상, 예전에는 못 모르고 그냥 사셨다면 지금 재개발로 보상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매매하셨다면 최소 6m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8m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구를 보다가 서구까지 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서구역세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대구역세권이든 대구역역세권이든 실제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서구역세권 자체도 워낙 이제 서구와 낙후되다가 역세권을 맞이하게 되어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엄청난 투자가 될것 엄청난 뭐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대구 역세권이나 서구 역세권이나 경역세권이나 보면 아실 겁니다.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위치에서 내가 토지를 구매하거나 주택을 구매하거나 상가 건물을 구매할 때는 이왕이면 상업지 용지에 대두롭이면 좋겠지만 행하다면은 큰 의미는 또 없습니다. 아직 서구가 동구처럼 따라가기도 힘들고 북구처럼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북구는 아직까지 확보됐다고는 하지만 서구보다는 아마 좀금 나은 편입니다. 당후 북구가 얼마나 어떻게 그래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